이제 몇미터 690미터일 거예요. 690. 오 엄청난 드리블. 역지정지차. 머리에 한테나 달려있네. 시인님도 <웃음> 머리에 0테나 달려있네. 10시간. 로0시간 그러네. 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1 0시 0.5입니다, 여러분. 또 여기 찹니다. 아, 나 있을 스 <웃음> 엄마, 엄마. 왜안가는데 야가. 이제 왔거든? 언 왔는데? 아, 속도 0.5, 더... 속도 0.5. 너 이쁜 표정. <웃음> 이쁜 표정. 이 <supposed> <웃음> 와. 한번들어 네. 여기 오시면 될 듯.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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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어, 아래로가 아래로가 아래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래로 가는 을까요 아래 뚫려있어갖고 아나 죽어! 역도 아. 아래 있고 어, 폭탄 마킹 해놨어요? 얍 여기 막혔네요 여 예, 아래 뚫릴 어, 생각에 잖아요 지금 죽어요 아 죽어요 네 들고 가시고. <웃음> 한 6초. 아그차 밥 줘. 아, 로들고가지고한6도아답차밥줘밥 나도 줘줘고파 그럼 고안 먹어 고 답답하고, 요답하고 답답하고, 답답하고, 답답하고, 답다하네답킹떡고 아이고한번 갈게요. 네. 은 백이야. 빚은 백이야. 빚은 백이야. 빚은 백이야. 빚은 백이 아, 아안 하네. 네,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저거 너무 멀어서굳 옮기는 거더 좀. 우리 예, 애둘좀 끌어올게요. 네네. 버겁다 아! 밥 줘. <웃음> 어디에서 죽은 거야. <웃음> 캐다가 죽은 거야. <웃음> 어디까지 가서 캔 거야. <웃음> 위에 안게좀톡탄으로캐릭가 했던 거 같던데, 나 한가위 노유예요 초코 우유에요톡탄이야왜요톡 캐릭 에 채워줄게요. 아, 아. <웃음> 일로 일로 올라와. 아 이렇게 올라가면 네. 돼요. 네, 그럼. 올라갈게요. 네. 앞에 길 가르러 도와드릴게요. 다음 거 하시면 되고 이 길. 어? 한 대게요. 뭐뭐뭐뭐뭐 뭐. 한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 귀여워. 게요 씻겨워. 네. 헛둘.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써여져 있는 거 써야돼요. 뽑아 더 뽑아. 뽑아 돼. 일어나다 마지막 기탄 마지탄마탄 네네. 들어가요. 다 자, 에 남은 손으로 뺄게요. 먼지, 지지지지지지 먼지 지워. 먼지 지워 <웃음> 밑에 뭐지? 놔두는 게 나을 것 와야 d i 아, b 아, 놨어 d 그, 로할때 위험함을 알려줘. 네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위에다 n d i b o 어? 네, 위에 구멍에다가 여기도 할께이아쉬난 알지 아. <웃음> 여기 한줄 다음 폭탄 여기 여기 쓰고 네, 뭐. 응. 그 뒤에 자 많으니까 되게끔 밟았어요 네네 여기 뚫렸어 여기 네, 뚫렸어 아 네. 여기 깔아주시고 여기 폭탄 한 번? 음. 폭탄 갈게요 자리 돌 여기 도길 있어요? 코암은? 폭탄 어디 갈까요? 폭탄 네. 저가 들게요 네, 그길 막히기 전에 네. 아 막혔네. 아 밑에 밑에 길 있어 밑에 길 있어 밑에 네. 밑에 있어요. 응. 폭탄 일단 들어. 여기 여기. 네. 꽝이 나 들을게. 도 도끼 뒤인데. 아 다음 폭탄. 들게요. 아 폭탄 막힌 올게 중요한 차다 네. 빠져갔으니까 브레이크 한번 밟을게요. 네 네. 네 밟으세요 밟으세요. 안 돼, 다안 돼, 아, 안 돼, 안 돼. 안될것 같은데. 아, 방금 전에 폭탄을 빨리 남북기. 들어줘야 되는데 주변에 자원이 너무 많아서지게요설로 빼, 설로 빼. 돌이 없다, 돌이 <웃음> 마금차 판독가? 네, 조수야 버티 하수 있어. 5,190까지 가면 1000m 간 거고요. 저희 목표는 5,290. 허! <웃음> 200, 이0 <200, 웃음> 0을 거의 4 0 0을더 가야 되네. 될것 같기도 하고. 한번 들게요 그 바로 가볼게요. 여기 막혀요. 밑으로 오시면 네. 네. 예, 한대게요한 둘, 둘. 둘. 네네. 밑으로 들어갈까? 네, 여기 밑에 있어요. 여기다 해요? 백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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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 좀 드릴게요 응리다가죽겠내 내가 줄게 먹었다 먹었어 먹었어 었어 이제? 로가로가야겠네요내가막 돼요. 게로 가게 로어로 가게 요 귀로 가게 요로게요 귀로 게요게요로게요로 가게 아요아로 아니. 돼아가로가뒤로가려고가지고그저로가로가려고요거든요 뒤로 아, 돌아저 뒤로 위로? 네, 네 뒤에 자원이 많아갖고 저거 다운 많은데 시간 걸리니까 일로 가도 돼요 괜찮아 괜찮아 뒤로 도는 돌인 자원이나 이거 여기 위에 있거든요? 위로 한 가자 놨어요. 위에가 넓으니까 손 네. 들게요 네네 <웃음> 네. 밑에 뚫어놨어 어, 떼야겠네 저쪽 이게 앞에 보여네 거기가 딱 그거예요 죽어요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여기까지 어! <웃음> 제가 죽은 지점 아시죠? 네 <웃음> 그녀는 동달이? 죽어서 발판을 네, 남겼다 동달이. 나도 죽는다나 <웃음> 위에 한번더 쓰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in the door. I don't care. I 에 o n 에 care. I d o n 다 care. I don't care. I don't care. 도어요 n t 넣을게넣을게 넣고 넣이 넣고 넣고 넣고 넣고 넣고 넣고 넣고 넣고 야 넣을게? 바로 밟았어요. 레일 도와주시면 될것 같아요. 응. 앞쪽으로 좀당겨줄게 길을. 그래. 아 아래쪽이. 이거 뭐야? 길 어찌 된 거? 아래로 빼야 될것 같아요. 이리있는거 도와드릴게요. 이리폭탄이야어야이리어는못 오르기야. 이야 이리티는 야는 뒤에 네. 구멍 도 내주실 수 있어요? 제가 낼까요? 네. 죽어요 죽어 네. 브레이크 장착할게요 여기 폭발 하나 하고 있는데 네 아, 이거 브레이크 밟으면 거기 돌 회수할 수 있어 수박괜찮아 네. 여기 네. 앞에 레일 도와주세요 잠깐 네 지금 네. 브레이크 네 지금 폭탄 바로 한번 쓸게요 네슬로 빼주세요 섬로 해주세요 와, 뒤에 또 하나 쓰겠다 게이든 게이든 게이든 게이든 석탄 섬로 섬로 봐주세요 솔로. 아, 곡을 많다. 곡 좋다. 그 앞에 골짜리도 많네요. 1290이요. 5 2 9 0 네, 아, 어, 이거 돌 마킹. 아, 오케이. 한판 돌. 이렇게 예. 힘 음, 그... 돌이 많이 없어요. 응. 바로 밟을게요. 한번 바로 게게요 네, 그르킹 나도 모르 아, 나킹둘다게 나도 모르 나도 모르게. 네네 아, 르다 나도 모도 모르게. 나도 모르요 나무 지나갈 돌이 없네. 앞에 돌이 너무 없다. 돌이 진짜 없어요. 그... 위로, 레일, 위로 최대한 레일, 레일 최대한... 위로 위 갈게요. 레일 최대한 아껴야 되거든요. 돌 없어서. 오케 여기 몇개 상품 가볼게요. 그럼 어떨까요? 여기? 여기 중간? 아니 돌 있는데로 최대한. 오케이. 아, 처음에 너무 돌 많이 봤어 음... 제가 돌 태고 있어요. 물통, 물통 배달 좀. 여기 역 위쪽에 돌더 있는 것 같거든요? 아, 저기? 오른쪽 위에구석아 돌이 너무 없는데. 네. 아. 어. 여기 이쪽 돌안 썼으면 들고 있을게요. 나 놔, 놔! 먼지 다지어 나올 거야. 한번 볼까요? 아, 돌 들고 있죠, 지금? 저도 음. 돌 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한번 봐야 해. 나 바닥에 놨어, 나는. 혹시 볼까 봐. <웃음> 마킹은 이클랜님? 아아... 아아... 아, 마피가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웃음> 탄 쓸게요 뭐 최대한 할게 미래라 공룡아 돌 없어졌어 어디? 일 그러니까.. 바닥에 어, 돌 없어졌어 이게.. 돌 없어요 지금 여기 폭탄.. 아. 어디에요? 바닥에 어, 돌 없으면 어, 안 뒤에서 꺼낼게요. 여기 저기 저기 제일 밑에 여기 여기 밑에. 네네네. 돌이면 그냥 갖다 놓으세요. 이거 털로 그렇게 가져요? 아 오케이. 둘 나무 다둘 다. 어서로 어, 위로 갔어요. 나서 나서 나. 뺏어 뺏어 뺏어 뺏어. 그래. 나주겠다. 털로 나야 돼. 몇게요 어. 밑으로 내려. 한대게요 아, 이한칸있는데 바로 밟을게요, 그로 바로 요밟아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 있고, 아, 로로들어바야 돼. 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도로바도 바로 바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 못해못해아니야안돼안돼 그래, 깨졌어요 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아고 터졌다, 터졌다. 아, 고안돼아아안돼어었 여기서 좀더골 골. 아 맵이. 맵을 한번. 내가. 빨리 그랬네. 파악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나 당해가지고 파악하느라. 고 근데 맵 보는 거다 같이 보긴 해야 돼. 맞다. 아 너무 아쉽다. 그러게. 다들 수고하셨고. 쉽다한아쉽지아 응. 아쉽다. 아 아쉽다. 아쉽다. 아 아쉽다. 아쉽이 아쉽다. 아 어려운 맞죠. 네. 네. 맵 한번 볼 걸. 아, 까비. 예, 네, 봤으면 돌더 부족했을 거야. 소리 바닥에 매로 끼냈어, 근데. 나. 근데 보니까 없어졌더라. 왜지있어요안 <웃음> <웃음> <웃음> 보이는데. 나도. 아, 여기서 밑에 폭탄을 뚫었어야 됐네. 음 밑에.. 아... 어디? 야, 나도 보여줘. 그 혼자 봐. 맞죠, 같이. 여기 이 상태에서.. 아, 저 아래쪽? 네, 아래쪽을 파가지고 중간에다가 폭탄을 놓았으면 선로 밑으로 꼬면서 그래도 돌이 음. 부족했긴 해 아래쪽에다 놓지 않았나? 왜나안봐이지 지금? 세상에 해봐. 아, 봐봐 모르겠구나. 아래쪽에다 놨어. 아 내가 잘못 갔네. 위로 갔거든 나는. 여기가 한줄이어가지고 망했어. 음. 여기가 한 줄인데 밑으로 여기서 밑으로 갔어야 돼? 여기서 밑으로. 어 밑으로 왔어야 돼. 그러면은 음. 위에서 이제 움직일 동선이 되는데 봐봐 아무것도 안 위로도 못 가고 응? 아래로도 못가어 위로 붙이는 버릇을 고쳐야겠다 음. 근데 이거는 맵이 진짜 너무 안좋긴하네 여기서도 폭탄이 너무 조았 있어 나 아, 당황해가지고 그냥 바로 폭탄을 들었어야 됐는데 아. 저기가 막혀서 또 못들어. 음. 저기 밑으로 조금이라도 볼걸. 그러면 타이밍 딱 맞아가지고 넘어아 맞네. 볼까? 아 까비까비. 까비. 그래 내가 여기서. 내가 살고 나... 저기서 또 죽... 꿨으면 되겠는 근데 나 죽는다고 거. 얘기했는데 나무도 못들었을 거야. <웃음> 아 <웃음> <나> 죽을게. <웃음>